가수 김흥국, 상해 혐의로 추가 피소. 조사일정 조율 중 가수 김흥국씨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이어 상해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박수정 전 대한가수협회 이사가 지난 19일 김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전 이사는, 고소장의 김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을 밀쳤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일서 전대한가수협회 수석 부회장도 상해 및재물선괴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박전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김 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옷이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전 이사도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 측과 조율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